자,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그 다음 판매 금지된 내용을 다룹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에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항상 그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까지가 한 세트로 들어갑니다. 나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진열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 은 상하거나 설익은 것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거 판매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2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것 이거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에 3번 병원 미생물 오염 냈는 거 판매하면 안되겠지요. 4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거 판매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5번이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안전성 검사에서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은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1번에서 4번까지가 판매 금지품목이라는 얘기잖아 요 그죠? 이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했다면은 어떤 벌칙이 가해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서 내가 문제를 내면은 이런 문제를 내더라도 나오, 나오더라도 내가 답할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겠죠 그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답을 맞췄다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아주 좋겠다. 지금 여기에 문제 뭐몇 문제 풀어봤다, 맞췄다. 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자, 이어서 자 2번, 식품위생법에 판매가 허용되는 식품은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나? 1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판매하면 안됩니다. 영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이거뭐 1번 상식으로 봐도 이런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 규격이 고시되지 않는 이런 식품 첨가물 쓰면 안됩니다. 그 다음 5번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 음,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 식품으로부터 우리 건강 위해를 방지할 를수 있냐? 이것이 식품위생입니다. 식품위생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가 식품위생법상 동물의 고기 뼈, 젖장기 또는 혈액 자, 이걸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질병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없는 질병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은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질병은 했는데, 자, 선모충, 파스텔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이거는 판매할 수 없는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우측에, 우측에, 자, 에, 법제 5조 규칙 제4조의 식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 파스트렐라 또는 손모충중에 이완된 동물이나 이러한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뼈, 뼈, 젖장기 또는 혈액은 식용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딱명시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문제 하나 맞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기억 속에 좀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내가 답을 할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줘야 되겠다. 그 다음 4번.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겠습니다. 옳은 것은.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그냥 상식 수준으로서도 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이 정도로 수준으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는데. 자, 답은요. 2번입니다. 자, 개별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것에 한해서 제조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자, 한번 봅시다. 1번, 사용 기준은 모든 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 3번, 기준 규격에 맞게 제조된 것은 모든 식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식품별로 사용,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4번 제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이거는 제조하면 안 됩니다. 제조 기준이 없는데 제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아도 적합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답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 자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누, 누구가 정해서 고시하나? 식약처장입니다. 5번 식약처장이 재정 만들어서 고시해라. 그 다음 6번 식품위생법의 식품의 규격럽니다자이 규격은 무엇에 대한 규격이냐 하면 은 성분에 대한 규격입니다. 1번. 답의 답은 식품의 성분 1번입니다. 자, 좀 외우세요. 자, 성분 규격입니다. 식품에 대한 규격하면은 성분이 나옵니다. 무슨 무슨 성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분 규격, 성분 규격 이렇게 외워 주시고 꼭 어? 이건 뭐, 내용이 안 나와. 어? 이런?